Tá 봅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열강의 동아시아의 침략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라는 운동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사 배운 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이 한국의 근현대사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가,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왜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는가? 했을까?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해야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번 시간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이른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무엇이냐고 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기술의 혁신과 기계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상에서 엄청나게 크고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산업상의 대변혁이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사람이 손으로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직접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 오던 방식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물건은 뭘로?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공장제 기계공업의 시작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음. 매우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량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량생산. 음.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기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람들에게 직접 만들게 시킬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어요. 그죠? 사람은 먹여 살려야 되고 입도 저기 뭐냐 입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살 집도 필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기계의 경우에는 갖다 놓고 원료만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할수 있었다?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값싼 물건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기계는 물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하죠. 그죠? 그래서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제품의 품질은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됨에 따라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큰 부와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된 선진 산업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그러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공장제, 기계, 공업, 산업혁명이 점차점차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품을 대량 생산한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대량의 무엇? 원료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생산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게 되면서 더 많은,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물건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돼?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그거 가지고 또 원료를 사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원료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 시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서양산업국가들이 침략적 접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식민지라고 하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량의 원료를 뽑아내고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선진산업국가의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하고자 한 것이 바로 <웃음> 산업혁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듯이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들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어떤 나라에 팔아야 잘 팔릴까? 음. 어, 1번. 그렇죠. 돈 많은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자, 1번. 나와 같이 산업혁명을 이뤄낸 나라한테 물건이 잘 팔릴까? 아니면 산업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한테 물건이 잘 팔릴까?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한테 가야 자기들의 산업화된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야 했을까? 시장이 커야 되니까 인구도 많아야 되고요 그죠 또 원료도 풍부한 요런 나라들이면 더욱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의 타깃인 듯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아직까지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한 비산업화 국가들이었다는 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뭔 소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가요. 안녕 우리랑 장사할래? 우리랑 거래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물론 그래 우리 한번 구하, 거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사고 판 나라들도 있었지만 은 대다수의 나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싫어. 니네가 누군 줄 알고 니네랑 우리가 거래를 해? 니네가 우리한테 이상한 물건 팔면 어떻게 안 해? 라고 해서 문을 아예 걸어 닫던지. 아니면 니네가 이상한 물건을 팔지도 모르니까 문을 조금만 열어놓을게. 우리가 허락한 정도만 물건을 팔고 우리가 허락한 것들만 허락한 양만큼만 사가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역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제한적으로 열어주었을 때이 산업국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른바 포함 외교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포함 외교가 무슨 말일까요? 포, 대포입니다. 함, 함대요 배를 타고 가서 대포를 빵빵 쏴서 그들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산업국가들의 경우에는 산업평명에서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강력해진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산업화된 무기들을 바탕으로 비산업화의 국가의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포를 써서 부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문을 열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포함외교다. 당시 선진산업국가들이 비산업화 국가에 다가갔던 침략적 접근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문을 부숴서 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만든 산업 상품들을 대량으로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사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물건의 값이 어떻게 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물건의 값이 어떻게 때문에 싸잖아 그렇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대량 생산이라고 랬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들어와 그러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자들이 손으로 만든 비싸고 질 떨어지는 물건을 살까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상인들이 판매하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까 당연히 값싸고질 좋은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죠? 자,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장과 기계가 뭐냐면은 면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기계였어요. 뭐방직기 방적기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계속해서 면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목화재배지가 필요했고, 만들어진 면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인도로 간 겁니다. 그죠? 인도를 때리고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들이 면제품 생산에 필요한 목화의 재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재배된 목화를 대량으로 수입해 가요. 그다음에 영국에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면제품을 면직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인도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 눈치를 줬는데 계속하고 있네? 하지마 이제 녹화하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야 뭐하지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수업에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소위 집중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응. 얼른 돌려주세요 프린트 자 그래서 영국에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진 면직물들이 인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까? 인도의 생산자가 손으로 만든 면직물을 살까? 영국에서 공장과 기계로 만들어진 면직물을 살까? 그렇죠. 영국산 면직물을 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인도에서 면직물 만들던 생산자들 어떻게 될까? 망해 쫄딱 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전국에 전부 다 영국산 면직물을 살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은 영국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부유해지고 인도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민족운동가였던 간디 같은 사람이 어떤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영국 상품 사지 말자. 영국 상품 불매 운동 같은 여러 민족 운동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죠. 그죠? 자, 요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량의 상품을 수출한 다음에 그비 비산업화된 국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잔뜩 사 갔다. 그래서 그 원료를 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돌려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다시 판매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왜 식량을 수입해 갔을까? 식량을 왜사 갔을까? 원료 수입하는 거 이해돼. 식량을 왜사 갔을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어왜 사갔을까? 이유는 첫 번째, 농사짓던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다 공장을 세웠어. 그래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데려가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이 진행이 될수록 농업 생산력은 어떻게 될까? 점차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촌 향도 현상 여러분 들어봤지, 그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국내 의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자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장을 돌려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해. 물론 공장제 기고급 그 기계 공업이라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기업들은 최대 이윤을 뽑아내려면은 생산비를 줄여야 돼요. 그죠? 이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월급을 어떻게 줘야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까? 그렇죠. 임금을 최대한 적게 줘야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지. 그렇지? 하지만 임금을 낮추고 낮추고 낮춘다고 하더라도 낮출 수 없는 최소한의 선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 최저임금. 어? 최저임금이죠. 그 그렇죠?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까지 줘야 돼? 적어도 뭐할수 있게, 그렇죠?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식량의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도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싼 값의 식량을 수입해 와가지고 식량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량을 수입해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죠. 일제강점기에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쌀을 가져갔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음. 음. 노동력도 수입해 갔대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 어떤 형태로 수입해 갔을까? 노동력? 메마. 메마. 음? 아니죠. 어. 아, 아니죠. 여기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아프리카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수입해 갔을까? 노예죠. 노예. 노예 매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잡아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선진산업국가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비산업화 국가는 점점 더강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겠어. 니네 때문에 못살겠어. 나가! 라고 민족운동이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산업화되 우수한 무기를 가져와서 그들을 무력으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식민지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선진 산업화된 국가가 비산업화 국가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자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형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계는 무엇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느냐?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진 산업 국가들은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식민지를 찾아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민지배의 침략을 어디도 조선도 겪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네우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조선의 이러한 식민지배 제국주의적 침략에 닥치기 이전에 먼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서양의 침략적 접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어, 초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아편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복잡해요.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동아시아사회에서도 한 2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시장을 가진 나라의 문을 열고 싶었어. 누가? 영국이나 프랑스가요. 그래서 그들이 산업화돼 우수한 무기를 가진 배, 우수한 무기를 배에다 싣고 와서 청나라의 문을 대포를 쏴서 깨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1, 2차에 걸친 아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전쟁의 원인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었기 때문에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문이 강제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와 맺었던, 영국과 맺었던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뭐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이런 것들을 맺어 나가게 되면서 청나라의 문은 더욱더 활짝 크게 열리게 돼요. 난징 조약이란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고 닫혀있던 청나라의 시장을 강제로 개방시킨 조약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본이 나중에 그대로 어디에서 모는 거예요? 조선에다가 똑같이 써먹게 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뭐 저기 뭐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인 거죠. 배웠죠? 네, 자 청나라는 이 패배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큰 충격을 받았느냐 첫 번째 지금까지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명 오지도 않았어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 군대 합쳐봐야 2만 명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으려나 고작 몇명 되지도 않는이 2만 5천 명의 군대에 우리나라가 패했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들어와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청나라의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코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저들과 같은 무기가 필요하고 저들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뭐. 기계와 공장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도 그들 역시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대적 개혁, 근대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의 국가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일컬어 근대적 개혁 또는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니 그것이 바로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19세기에 청나라가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 운동. 그것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다. 자,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부국 강병입니다. 잘 살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강하고 부유해져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산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식민지. 원료와 시장을 제공해 줄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하다. 청나라가 정직했던 식민지 후보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조선과 베트남이었다라는 거죠. 왜? 제일 가깝거든. 제일 만만하거든. 오랫동안 조공과 측봉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과 베트남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식민지화하자. 식민지화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양무운동의 최종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어떤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갔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중체서용의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중체서용이란 무엇이냐? 중체 몸뚱아리는 중체. 중국의 것이에요. 다만 서용, 서양의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뭔 뜻이냐면요. 근대적 개혁,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국가와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 마저도 서양의 통치체제의 방식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그건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양무 운동의 근대적 개혁의 방식 중체서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 이유는 뭘까? 한번 쳐서 아 그렇죠. 일단은 그 무기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려고 한 거는 알겠어. 서용은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왜 그들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바꾸려 고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그래도 우리가 서양 오랑캐들보다 우월한데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아직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맞아요. 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권력자들이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통치 체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것이냐? 기존의 통치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권이 전부다 사라진다는 거 의미해, 그렇지? 권력자들이 그런 걸 가만히 놔둘까? 권력자들이 그러한 변화를 원할까? 아니죠. 그죠.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런 변화만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봅시다. 통치체제와 기술을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쉬울까?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 당연히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죠? 통치체제 전체를 다 바꾸려면은 엄청난 내부적인 갈등을 겪어야 돼, 그지? 거의 혁명 수준, 기존의 권력자들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틀을 짜는 혁명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간신히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좀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응? 그걸 붉은 물을 이했다고아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웃음> 자 그래서 양무 운동은 어떤 개혁이었다? 보수적인 개혁이었다? 부분적인 개혁이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느린. 빠른 변화의 속도가 빠른 느린.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음, 그렇게 빠르지 음. 않은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잘 됐을까요? 네,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잘 안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2G 폰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까먹으려고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 운동이 잘 못되었음을 실패하였음을 청나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을까? 자 청나라의 문을 연 것이 영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문을 열게 만든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해군 함장이 네 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이내척의 네 배는 군함이었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체위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죠. 에도 앞바다에 와서 대포를 빵빵 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본 정부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문 열어. 안 열면 다음번에 이 대포가 어디로 떨어진다? <웃음> 애도에 떨어진다 니네 수도에 떨어진다 생각할 시간을 1년 주겠다 1년 뒤에 올테니 그때 대답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물러납니다 일본 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거 문 열어야 되는거 아니냐 막 여러가지 의견이 막 왔다갔다 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문을 쉽게 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일본은 문을 닫아왔거든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의견만 주고받다가 1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안오길 바랬는데 왔어요. 이번에는 두 배로 늘린 여덟 척의 배를 타고 페리 제독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1년이 지났다. 너희들의 대답은? 이 라고 물어봤을 때 에도 막부는 오케이. 우리가 문을 열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포함 외교의 방식으로 일본도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맺게 된 조약이 바로 미일화친조약 4년 뒤에 다시 맺어진 미일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둘다 난징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고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미국에게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지배층이었던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막부, 배운 기억 나나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무사가 무장이 어, 새로운 막부를 세웠죠. 그게 바로 에도 막부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무사가 오랫동안 일본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쇼군이라고 불리는 어, 장군이 일본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었죠. 자, 그 막부를 무너뜨리자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 무사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인데 이 막부가 미국이란 나라랑 싸워보지도 않고 쫄아서 문을 열었다? 무사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국에서 산업화된 상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됐나요? 자 그러다 결국에는 무사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막부는 붕괴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막부에 의해서 허수아비가 되었었던 천왕이 다시 정치의 전,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천왕의 중심이 된 새로운 일본 정부를 세우게 되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오타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 옆에 가로치고 1858이라고 되어있을텐데 오타여 1868로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할까? 그렇죠. 서양 국가와 같아지기 위한 근대적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좁은 의미로는 이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일컬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전개된 근대적 개혁까지 포함을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될까? 자, 넓은 의미에서 메이지 유신의 용어가 좀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 중요해요.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갔느냐? 문명개화론의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서양 문명 그 자체를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바로 문명개화론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기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통치체제, 정치, 사상 모든 것들을 서양식으로 바꾸자. 그게 바로 문명개화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느냐. 상업이 육성되는 것은 물론 신분제 폐지되고 징병제 실시되고 의무교육이 도입되는 등 완전히 나라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양무운동에 비해 훨씬 더 전면적이면서 급진적인 개혁, 개혁의 속도가 어떤? 무지무지 빠른 성격의 개혁이었다라고 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왜 일본은 이런 식의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중국은 늘 선진 문물을 주변 국가한테 전해주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일본은요, 늘 선진 문물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그지 과거 한반도로부터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때는 한반도로부터 그 이후에는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본 경험이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뛰어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뿐만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어?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 무사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죠? 내가 다음번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력을 갖춰야 되지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조선의 선비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록 졌지만은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어. 뭐 이런 어떤 어 태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장난 아니게 컸어요. 기존의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무사들은 신분제가 폐지된다. 자기가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전부 다 내려놔야만 했어. 징병제의 시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사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었거든. 그 특권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를 지배해왔거든.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군대에 갈수 있게 되었다.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변화인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도입을 해서 서양식 사상과 지식을 가르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큰 변화였다고 라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이었다면 상소 쓰고 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끊임없이 토론하고 막 싸우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참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나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무사들끼리 의견이치가 안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요? 맞습니다. 싸워요. 그죠? 일본 내에서 내부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 세력과 반발 세력들을 제거해버리고 빠른 속도의 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그 사건이 바로 메 네, 이제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산업이 유지되고 발전을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일본 역시 뭐가 필요했다? 원료가 필요했고 내답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다? 시장이 필요했다. 게다가 원래 농사짓던 땅 갈아엎으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원래 농사짓던 농민들을 공장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다 보니까 국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이 기업이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춰야 되는데 쌀값은 점점 높아져가요. 더 많은 양의 쌀을 다른 나라에서 싼 값에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역시 어디를 식민지로 삼을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었다? 조선 한반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대두가 된다? 한반도를 정복하자. 이른바 정한론이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이 정한론은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런 또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옛 지배층이었던 무사들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만약에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정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무사들은? 그렇죠. 자신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회 불만 세력들을 이렇게 또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들도 불만이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거든. 그런데 한반도를 정복하게 되면 어? 니네 거기 가서 살아. 거기 농지 많아. 니네한테 땅 줄게.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불만 세력들을 해소를 위해서도 한반도를 정복하자라는 이런 정한론이 빠르게 대두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음. 네. 그사람들 일본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었던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람이요. 이와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양에 가서 우리가 뭘 보고 배워야 되는지를 조사해 오고 돌아왔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빠르게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막내로 참여했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나중에 안중근에게 총을 맞아 죽는? 이토 이토 히로부미. 히로부미 그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 원수 이렇게 여겨지지만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 아주 일본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음. 음. 공물도 없었다고 하데저 때는 스크가 없었나요? 음. 저 때는 그 일본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이쪽에 홋카이도 네, 거기가 국물그 어. 아직 아직 일본 땅이 아니었지. 아 음. 그때. 누구 땅이었대요? 거기에는 그 그쪽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 따로. 아, 음. 따로. 자 여기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은 청나라 사람들 어때요? 중체 서용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근대적 개혁인 추진하면서도 옷 스타일이나 헤어 스타일 어때? 원래 기존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일본 사람들 어때요? 물론 그 전통적인 모습한 사람도 있지만. 양복을 입고 머리도 서양식으로 싹깎았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근대적 개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조선은 아직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기존의 전통적인 통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어 제국주의의 침략의, 침략적 접근이 조선에게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19세기 후반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배예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서양인들이 타고 다녔던 이런 배는 이상한 모양이라고 다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조선에게 접근을 해서 안녕 우리랑 장사하지 않을래 문좀 열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대항과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싫어! 였어요. 그죠? 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천주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데 서양인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금지했어요? 무엇을 거부했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는데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통치체제를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서양 내의 아, 아, 접근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를 하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조선 정부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적인 접근도 함께 조선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선은 이제 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대적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조선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어, 배운 내용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19세기 이후에 무엇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조선 역시 그런 산업국가들의 침략적 접근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에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선택의, 어,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조선이 어떠한 선택을 함에 따라 어떻게 식민지가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